안녕하세요 캣트디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아스라다 GSX 그 바디 며칠 전에 만들었었죠. 어, 두개 만든 것 중에 하나를 망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행용으로 제가 곧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아스라다 바디를 가지고 그냥 가볍게 놀 차를 한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제작하는 영상이랑 그리고 주행하는 거 가볍게 찍어 봤습니다 아 샤시를 집구석에 남아 있는 아무 샤시를 들고 왔는데 잘 뽑았는지 모르겠네요. 이게 예. 샤시빨 잘못 맞으면 구동부가 <웃음> 구동부가 어... 좀 약해요. 자 일단 휠 조립하고 돌려보고 있습니다. 아 살짝 털리는데 하긴 뭐 이거보다 더 털리는 애들도 훨씬 잘 가니까요. 네개다 꽂고 어, 뒷바퀴도 예뒷도 약간 털어요. 자 다음 프로펠러 샤프트 샤프트 처음 샀을 때그 샤프트 기어 살짝 삐져 나온 거를 톡톡 쳐가지고 네 이제 구동부 간격에 맞춰서 잘 끼워주고요. 플라스틱 베어링 빼고 알루미늄 스페이서 대체하는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. 네, 이게 더 깔끔하게 매끄럽게 잘 돌아가죠. 그리고 FMA 간격 잡는다고 소화셔도 한장 추가. 네, 토크층 남아 도는거 아무거나 대충 끼우고요. 잘못 뽑았다. 자, 앞 롤러랑 플레이트 조립 와셔 양면 확인해서 매끄러운 쪽으로 이렇게 끼우고 깔맞춤 하려고 그동안 아껴 놨던 그 염색 카본이랑 그리고 또 아스라다 색깔에 맞춰서 파이어는 항상 양면 테이프 먼저 붙이고 이렇게 부착해주면 제법 오래가요. 아 원래 1545이 플레이트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걸리네요 나사머리가. 자 롤러 다시 결합하고 사이드 플레이트도 조립하고요 뒷롤러 플레이트까지 전부 조립 완료 저는 훨씬 빠른 대경 1호차가 있어서 이게 어차피 느릴건데 괜히 아껴둔 재료들을 깔맞춤한다고 막쓴것 같아요. 아... 이쁘다. <웃음> 바디가 망친 바디긴 한데 아 그래도 이렇게 조립하고 나니까 아 너무 이뻐요. 아 만족스럽습니다. 이제 주행을 해볼까요?